아, 천일입니다. 음, 어, 오늘은, 음력으로는그 2월 17일인데, 양력으로는 들고요. 음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양력으로는 서울 가는지를 몰라요. 양력으로는 3월 8일이네. 아, 요일은 수요일입니다. 음? 음역으로는, 아, 2월 17일, 월축일. 아, 지금 시간이 인시에요. 인시. 아직 5시 반 조금 안 됐나 그래요. 아, 음. 아, 오늘은 글자가 이겁니다. 신. 응? 누가? 누가 신을 없다고 하느냐? 응?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응? 누가 감히 신을 부정해요 응? 그 얘기, 그 얘기 잠깐 할까 합니다. 어, 초디, 초대... 란데 어째? 서울 그, 아 제자이한테, 저녁에 오후에 카톡이 띠디디디 날라왔어요. 이유인즉슨 본인이 개명, 즉 이름을 바꾸고 싶어서 법원에 신청 서류를 냈어요. 냈어. 근데 그 결과가 어제 오후 5시경에, 아, 어, 법원 쪽에서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응? 허락이 떨어졌다고. 즉, 승인이 됐다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천이는데 카톡을 띠디디딩 날린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왜 신적이랑 관련이 있느냐, 그 얘기 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아이가 이 천일인데, 아, 자기 이름, 한동안 그 개명열풍이 올 때, 개명열풍으로도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도 자기 스스로가, 아, 제 이름이 안 좋은 것같아 봐주세요. 해, 봤더니 진짜 안 좋았어요. 아, 선생님, 그제 이름 좀 하나 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저준 지는 몇년 됐어요. 이 천일이. 이름을 저준 지는 몇 년이 됐는데, 그 아이가 내내 미루다가, 미루고, 잊어먹고 있다가, 올해, 올해, 무슨 바람에 불었나,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나서가지고, 이제 바꾼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에요. 케이스. 자, <웃음> 어, 이 천일은 이름을 지어줄 때 일반 철학관에서는 그 사람의 그 오행분석이랑, 오행, 응? 옥화, 토금수, 이 오행분석과 그 사람의 그 사주를 같이 넣어가지고 보편적으로 이름을 쳐요. 보편적으로. 근데 철학관에서 그렇게 풀어서 그렇게 짓는 경우, 화해 그렇게 짓는데 이 천일 같은 경우는 신령님을 모시고 하는제자다 보니 그 사람 사주팔자와 오행과 궁합과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수리학이니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그럼 이 기본 그 법칙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숫자, 이름 그 한자 수는 많이 나오니까. 경우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조합을 쭉 맞춰가지고 신랑 입아에 여쭤봐요. 여쭤봐. 1번 이름, 1번 개똥이, 2번 석동이, 3번 말똥이 4번, 뭐여줘요 뭐, 이렇게. 쭈루룩 해가지고서는 여쭤봐요. 그랬을 때, 거기서, 신령이들께서, 이름 좋은 이걸로 하거라. 하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 그 이름을 정해가지고 알려줘요. 만약에 두 가지 이름을 다 좋다고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상대방한테, 이 이름과 이 이름 두개있으는게두개 중에 하나 네가 골라라 하고 얘기를 해줘요 일반 철학관에서 이름 짓는 거랑 이 천일이 이름 져주는 거랑 이 차이점 아셨죠? 천일이 무작위로 고르는 게 아니고 천일이 무작위로 고르는, 고르는 그 다음 단계에 신령님 있잖아요? 여쭈어서 허락을 구해요 어떤 힘이 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 그 제자아이한테도, 그,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름을 하나 젖주었고 응? 그게 내년 시간이, 이 2, 3년?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2, 3년 더 됐나? 어쩌면 더된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뭐, 그래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개명시청을 하려고 딱, 법무사를 찾아가 가지고 배명신청을 쉬워요. 본인이 해주세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일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법무사에서 아,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전과, 즉 범죄 사실이 있으면 거의 90%가 기각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모사에 샜다고 이천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겨우뚱하고 힘들 거라고. 응? 너 전과 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벌금 낸 이력도 있고, 응? 벌금 낸 이력. 그다또뭐 하나 있나 봐요. 두 건이 있는 거예요. 두 건, 두 건이 걸려 있는데, 자기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뭔가 좀 개명도 좀 하고. 아, 새로운 사람으로서 다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는데 일단 개명 이름부터 어? 딱 걸려있으니 천일한테 띠리띠여서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웅시렁 웅시렁 그래? 딱 들어보니 천일이 신령 입전에 의중을 파악한데 괜찮다 주? 괜찮다는 뭐예요? 된다. 하는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천일이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된다. 오, 어, 진짜요그 90% 이상은 기각된다는데요? 어이, 쓱을 기다려봐.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웃음> 근데 여기에서 또 대박 사건이 또 하나가 일어나요. 또 하나, 뭐가 일어나냐? 그 서울 제자아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 꿈을 어떻게 받았냐? 그 할머니가 꿈에서 아줌마로 보였겠죠. 아줌마로 보였어요. 본인을 찾아가 가지고 꿈에서. 그 자기 표현대로는 그거예요 그 저기 쓰레기차 같은 거막 그 신는 막 화물 같은 거 실어 나르는 그차 이름이 뭐가 있는데 <웃음> 그걸 끌고 딱 오셨더라는 거예요 응? 오셔가지고 일로 랄라 앉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옛날 지 이름과 이 천일이 지어져 가지고 법원에 개명 신청한 그 이름을 딱 넣고 비교를 해가면서 옛날 네 이름은 한문이죠. 옛날 네 이름은 이거는 뭐가 어때서 안 좋고, 이건 뭐가 어때서 안 좋고, 이건 이래서 이건 완전히 아니고, 천일이 지어진 이름 딱 넣고, 여기에는 이게 없는데, 여기에는 이거 이게 있고, 여기에는 이게 없는데, 이건 이게 좋고. 하면서, 천일이 지어준 그 이름을 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꿈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천일이 그한 전화해서, 야! 있잖아. 네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좋았고, 어쩌고저쩌고, 어고 어쩌고. 좋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지가 그걸 이해를 못 하거나, 아이, 뭐, 선생님이 젖었으니까 그렇다고 게좋 설명하는 거겠지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꾼 거야. 본 스스로가. 자기도 놀란 거야, 이제. 응? 자기 기존의 이름은 뭐가 어째서 안 좋고, 이건 이래서 안 됐고, 현재 이 천일이 젖은 이 이름. 이 이름은 여기는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서 좋고, 이렇게 좋고 해서 대박 이름이다. 하는 그렇게 프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의 그 아주머니 누구예요? 신이시죠, 신. 신이신 거예요, 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그러고서는 시간이 한 달인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조용하다가 도대체 얘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궁금하고, 응? 막, 했, 되면 빨리 됐으면 좋겠고, 막, 한 3개월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우 그게, 이렇게도 빨리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냐. 어제 말고, 보정. 보증. 보정하라고 날라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정이 뭐냐. 그 사유, 사유를 좀더 추가로 보정해라 해서 제출해라 기각시키면 기각시키지 보정을 하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미 허가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미진한 부분만 보충해라 그랬던 게 어제 어제 비로소 어제 갑자일 어제 비로소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웃음> 아, 천일그월 글자를 누가, 아, 누가 신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아,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과나 그런 안 좋은 기록이 있을 때 90% 이상은 기각이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확률은 뭐예요? 1 0에 10%. 응? 10%. 그 확률 가지고 이 천일이 알겠어요? 천일도 몰라요. 천일 어떻게 알아? 판사 마음이지. 천일도 몰라요. 근데 신령님 뜨게 여쭈을 때, 신령님 뜨게 해서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처음 적이 있었고, 어, 천일은 이 지자기를 걸어가면서, 그, 딱 기본적인 무토가 있어요. 신의 말씀을 전혀 부정 안 해요. 응? 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요. 믿어. 부정을 안 해요. 그냥 된다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해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이것이다 하면 그거고, 아니다 하면 아니고. 순위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신랑이들께서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응?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천일은, 어, 이, 조금이라도 신의 말씀에 그, 토를 달거나, 응? 부정을 하거나, 에이, 뭐, 안 된다는데 왜 된다고 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천일이 다 그렇게 살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서울 제자의 꿈에 그 할머니가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얜, 지금 쓰던 이름과 새로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딱 펼쳐놓고서는 조건조건조건조건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줬었다는 거. 그 어, 대박이에요. 응? 그걸 누가 신이었다고 그래. 응? 신이 어디있어 그건 참, 한 모자란 얘기고 부질없는 짓이고 부족한 중생이 그 딸이 생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인지 아셨죠? 그 아이 서울 제자의 꿈에 나타나서 얘기해 준건천일도 아니고 응? 자기 아버지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지 엄마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누구예요? 신이신 거예요 신이 딱 등장해서 그 개의 이름, 그 아이의 이름 프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딱 해주신 거예요. 이 천일도 그 이름이, 새로 천일이 지어진 그 이름이, 아, 이 정도면은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었었고, 신령이 좀에짖더니 어, 이름 해라. 이름 좋다. 해서 딱알려져고 그대로 신청을 한 거란 말이죠. 천일도 그 이름이 어떻게 뭐 얼마나 좋은지 천일도 몰라요. 단지, 교과서으로 봤을 때 이런 합을 이루고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래 이건 너랑 맞겠다 하는 의도로 이름을 추렸고 그 중에서 설명이 주여졌을때 선택받은 님이그 이름이었고 바로 그렇게 흘러왔었던 거예요 그게 그게. 근데 그 90%가 기각된다는데 90%가 불어된다는데. 그한 2개월? 2개월 됐나? 2개월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서, 어? 어제, 오늘이 뭐 양력 8일이라겠네요? 어. 어제 3월 7일. 어제서, 통고 갔다 온 거예요. 그 얼마나 대박이냐.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보너스 서울 제자회의 개명 허락된그 기념 방송도 되지만 자그외 이제 플러스 보너스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아, 서울 제자회가 그 얘기를 해요 가끔 요즘 따라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맞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한번더 건너길래. 어?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안철수가 당대표 되겠다. 아, 저번에 발표하네요. 이? 오늘 다, 발표해요. 안철수가 막, 어? 안윤연대 해가지고 막 화른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 쪽에서, 하, 예. 야, 우리 팔지 마! 하면서 막, 막이 안철수를. 좋았단 말이에요. 안철수 좋았어. 그러면서 딱그 무럭에서 요천하다가 정무수석에 두고요. 아마 그 양반이 됐을 거예요. 안철수한테 딱뭐라겠냐 아무 일도 안 하면 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탁 이렇게. 하하 <웃음> 참, 어, 참그 여담. 오늘 그 김기현, 안철수, 천하랑 그 충리전충리넷시딱 쌈박질 해가지고 오늘 발표나요 어, 오늘 전당 대회 나는 그쪽 편아니요 그쪽 편 아닌데 나는 중립인데 재밌잖아 박터지게 싸우는 꼬라지가 어, 결과 한번 두고 보자고요 자 <웃음> 거기서 청와대 정무수석의 그양반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했고 서울 제자에도 그 표현을 쓰는데 <웃음> 역설적으로 대부분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역설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그말맞다아겠어요 아무일도 안하면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일 도 일어나 응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너너 가만히 있어 뭐아니었는데시랄리니뭐 이렇게 팔찌, 팔팔 팔고 다니지 마라 네가 팔고 되니까 내가 잔소리 하는 거지 네가 안 팔고 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이나라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겁박을 준 거예요 응? 겁박을 자기네들은 낮춰으미는게 아니니까 응? 응. 여기서 <웃음> 여기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는 근데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겠죠? 그죠? 보세요. 서울제자애가 이 천이란 데 개명을 하겠다고 이름을 받은 지는 2, 3년이 됐다고 했어요. 응? 2, 3년이 됐어. 개명을 하겠다. 근데 여저껏 그 아이는 뭉쓰고 있었어요 무조건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사 이름을 바꾸겠다고 오래 들어서 막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 아이한테 꿈에 찾아온 신께서 그 이름을 받은 지한 2, 3년 전에, 천일이라데 이름을 받자마자, 얘가 안 해. 개명신청을 안 하고 계기고 있어. 그러면은, 야, 이 새끼야! 너 빨리 가서 안 해? 이름이 렇게 좋은데, 왜안 하는 거야? 빨리 가서 해! 하고, 낙달를할 수도 있었고, 그 전에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그 전에, 2, 3년 전에, 어? 마 빨리 가서 개명시청해 이새끼야 이렇게 좋은 이놈이 빨리 안해? 이 나쁜 놈멍청 놈이네? 이래가지고 그 신은 그서울지자한데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신께서는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어? 내둔 거예요 냅던 거야. 결론적으로는 거예요. 이번 올해 들어서, 개미는 들어서 자기가 하겠다고 막 음직거리고 막 이렇게 나서니까, 나서니까, 이때서야 등장을 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야, 봐라. 이네 전에 이름이 이렇게 안 좋고 지금 이름이 이렇게 좋고 이런 이름이 얼마나 좋은 거냐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지금 알려주신 그 얘기를 만약에 2, 3년 전에 2, 3년 전에 그 아이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알려줬으면 그 아이는 2, 3년 전에 진작 이름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꿨을 거야 어, 자기 꿈에 나타나도 그렇게 알려줬는데 안 바꿀 인간이 어디 있겠어 좋다는데 그죠? 좋다는 왜안 붙겠어 그런데 신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서울 제자의 괴가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내어버린 거야 모르시한 거야 너 그러냐? 그럼 알았어 그러면 하고 당신께서도 굳이 아주 아쉬울 게 없잖아요. 지가 안 움직이는데. 지가 안 움직이는데. 당신께 뭐하 알려줘? 막 따라다니면서, 야, 밥 먹어, 밥 먹어. 야, 밥한 숟갈만 더 먹어라. 이랄랄랄라. 그렇게 할 필요성을 신들께서는 안 느껴요. 안 느껴. 내떠버려. 다시 말하면, 지가, 구렁텅이로 빠지든, 응? 지가 길을 가도 자빠지든, 지가 아파서 굴굴하든, 지가 아파서 돼지든, 쫄딱 망하든 신께서는 지가 안 움직이고, 지가 원하지 않고, 지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와주거나 나서지를 않으세요 이 얘기가 포인트예요 이 얘기가 응? 이 얘기가 <웃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안 일어나 대신 내가 뭔 일을 막 움직이고 했을 때, 일어나야 아니라, 일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부정적인, 뭐 앉혀서, 야, 하지 마! 너, 우리 팔지 마! 그러니까 내가 질환하는 거야. 이러한 안 좋은 개념이 저기가 아니고, 신께서, 이거는 일반 제자들 보살 무당 법사 뭐 일반 이런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 영상에도 언젠가 전일이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언젠가 전에 그 유튜브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응? 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천일이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도, 스스로 돕는 자가 뭐야 나를 위해 내가 뭔가를 막 움직일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하늘은 돕는다 하는 게 바로 그말 뜻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나 스스로 나를 도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내를 안 도와, 내가 안 움직여, 어? 아유, 뭐 하늘만 쳐다봐 언제 되겠지, 어?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손놓고 있으면 한대이 도와줘요? 안 도와준다는 얘기야. 신이 도와줘? 안 도와준다고. 서울 제자회가 2, 3년 전에. 그 이름을 받았을 때 물론 지금에서 처리되고 때가 돼 가지고 개명이 되고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또 풀면은 근데 그거는 약간 미연적이고 수동적인 얘기예요. 미연적이고. 만약에 본인이 2, 3년 전에 이름을 받았을 때 바로 치고 나가고 이름 개명을 하고 그렇게 막 움직이고 왔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2, 3년이란 시간을 또 허비하지 않을거죠 응, 허비하지 않을거죠뭔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지금 몇 가지 얘기를 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뭔 일을 해야 돼요. 누가 내가 해야 돼.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 너 스스로가 해야 돼. 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야 돼.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변화가 생기는 거고 변화. 성취,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성취? 소원성취 아셨죠? 그 서울제자이가 그, 개명어가 떨어졌다고 되게 좋아서 아, 이천에도 되게 좋죠 어 맞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저녁에 대리전 나가기 전에 신령이 전에 인사하고, 또 왔다 갔다 온다 인사하니까. 말씀 올렸어요. 신령이 전에. 아, 서울 제자의 이름 얘기하면서 개명 허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아시겠죠? 신령이들 아시겠죠? 응? 알아도 이 제자 도의로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한다고 신령이 어? 전에 말을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 서울제자에도 되게 좋아, 좋아합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웃음> 정리하자고요. 첫 번째. 신은 있다, 없다? 신은 있다. 어, 신은 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 말이 맞지만, 반대로 해석을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냥 맹탕이다. 그렇게도 풀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명심들 하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만큼 내 인생에 이 허비하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에요 이 천일은 뭐라고 해 할까? 그냥 명령이 떨어지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그러면은 미루지를 안 한다니까 바로 바로 착착착착착 응?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응? 바로 다음에 하고 있다 하고 좀 있다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살아봐야, 뭐예요 뭐, 죽는 길로 들어가는 거지, 뭐, 자꾸, 자꾸. 아셨죠? 우리 서울제자에 아, 축하합니다. 응? 잘했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호락, 허락에 떨어졌으면, 뭐, 그 시점. 어제 그 시점으로 딱 판결문이다. 두 달만 안 됐을 뿐이지 딱 끝난 거야. 이미 하늘에 어떻게 돼 고관까지 알려주고 새 사람 새 사람으로서 이제 응이 새로운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주시면 돼요. 아셨죠? 응? 축하해. 자아 맞다 이 천일이지 이 예. 응. 이것이 마이크를 꽂을 때가 없어서, 이을 뒤적거리다가, 이 둘째, 이게 이게, 이게, 모, 모,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이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이이